자, 저는 내고 관련다 안녕! 동티뷰 동티뷰! 운전을 하다 보면 차밖의 상황에도 신경 써야 할게 많은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 정말 뚜껑 열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 동티비도 그중에 닮은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고 아 시청자 여러분도 10가지 유형 중에 몇가지나 닮은꼴에 실수를 했는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안늑하고 잠자기 좋은 곳이야.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엔 사실 운전자도 졸음이 올수 있는데 그대로 운전은 못 할망정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정말 예의가 아니지. 두 번째. 나 항상 배고파 동티뷰 식당도 아니고 햄버거, 오징어, 과자, 음료 등 이것저것 준비해서 과자는 뜯어서 대시보드 위에 햄버거 소스는 여기저기 묻히고 음료수는 흘려서 끈적해지고 차 안에는 음식 냄새가 나고 이럴 때 차주는 무척 신경쓰이고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가 자동차 박사야 동투뷰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차든 옆에만 앉으면 그 차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 가격이 얼마냐? 그 가격이면 나이차안 산다 시트 가죽 색상이 별로다 썬루프는 왜 뺐냐 옵션이 별로다 등등으로 상대방의 차를 평가하면서 운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행동 또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것네 번째 나는 털털한 사람이야 내 차가 더러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? 신발에 흙이 묻었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그 상태로 바로 차에 타서 매트를 오염시키고 또 여기저기 묻히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 최소한 타기 전에 한번 정도 신발을 털고 타는 센스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 운전은 네가 해난 내가 할 일만 할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저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가 해야 할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좀더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을텐데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경우 티켓과 돈을 준비해 준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뚜껑을 좀 따준다거나 하면 좋을텐데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가 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 배려가 부족한거지 여섯번째 거침없이 하이킥 동투뷰 또 이건 뭐냐 정말 운전자의 차량뿐 아니라 옆차량에도 무신경한 사람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세게 열어 옆차에 문콕이나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고 심지어 문을 닫을 때도 황 소리가 날 정도로 닫아서 차주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지. 그리고 일곱번째 편한 게 좋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옆 차량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시트를 편하게 뒤로 젖히고 신발은 벗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고 대시보드에 발을 척 하고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 냄새도 나고 앞유리에 자국도 남기고 사이더 미러를 보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혹시라도 돌발 상황에 급하게 급브레이크라도 밟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텐데 말이지 그리고 여덟번째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니까 동티뷰 이거 옆에 앉아서 잔소리가 많거나 호들갑을 떠는 유형인데 그거 봐라 내가 이쪽이 아니라고 그랬지 아니 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속도 좀 내라 오늘 안에 도착하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거지 아홉 번째 뭘 먹었는지 확인 시켜줄게 동티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집까지 태워다주려고 태웠더니 처음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술 주정까지 하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나 이런 거 먹었어 하면서 확인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트와 매트 여기저기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난감하게 구토해버리는 이런 사람 열 번째. 불좀 있어? 동티뷰 이게 뭐냐? 조수석에 앉아서 담배 있어? 불좀 있어? 하면서 후변실로 착각하는 사람 운전자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제가 차 안으로 날려들고 필러에 불방자국까지 내고 바람에 날린 불씨가 시트를 또 구멍내고 심지어 불씨가 있는 담배꼭초를 그대로 밖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동승자 정말 꼴불견 중 1위가 아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은 항상 안전운전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같이 탄 동승자도 안전 운행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대략 10가지 유형을 추려보았는데요 나도 몇 가지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시고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